얘는 몇개일 하나가 들었어. 그거를 각 그거 그게 있어야 돼. 그게 그게 있으면 문제가 완전 쉽게 풀려. 얘는 하나고, 얘는 세 개. 그렇지. 그걸 쓰고서는 그걸 쓰면은 기억이 그냥 나오잖아. 내가 힌트 줘도 나오기도 했지만 완전 정확하게 나오잖아. 문음 연산이 네. 당연히 작지. 개수가 지금 하나 하나고 얘너 중에 세 개씩 세 개씩 있는 거니까. 음. 그럼 지금 디그시 문제잖아. 네. 지금 요새 게 문제. 얘, 아 미안해. <웃음> 이이 자식 문제야 이놈이 네. 맨날 지네시 문제니까 이거를 기체 풀 수를 한번 해봐. 이거 완전 다할수 있어. A에서. 음, 예를 보면 10mm에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5mm나 하나는 하나잖아요. 그렇지. 얘는 그너 같자. 연필이더 있는 거야? 거. 몇 개씩 더 있는 거야? 세 개, 3개 또세 개. 거고 얘는 원래 세 개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중성이 돼. 맞았어. 디그, 디그시 문제야 디그시가. 그래, 디그시가 문제인데 쌤이 지금 알려준 대로 하면 완전 쉽지. 응, 음, 완전 쉬워. 완전 쉽지. 우리 뒤에 문제 그좀볼뱅이 나온 것도 이렇게 풀면 완전 쉬워. 개수 음, 풀면 개수로. 음, 완전 좋아. 이러면서 애들이 그냥 괜히 복잡하게 내버리는 거야. 문제 상황을 엮어가지고. 안 잘했어, 안 네. 잘했어, 응. 음. 아까 뭐 따진 거 그걸로 이제 해보면 음. 일단 여기는 아레니우스 연기라고 했는데. 음. 1 지가? 이랬